안녕하세요 <웃음> 오늘도 브이로그를 찍어볼건데 보잘것없는 저의 일상들이랑 평소에 뭐하는지 그런거랑 그리고 이따가 강릉에 아빠를 잠깐 뵈러 갈거거든요 그래서 강릉 가는거랑 뭐 해가지고 분량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트로를 찍는거거든요 제가 복귀하고 아 복귀라고 하는것도 조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영상을 다시 찍고 나서 처음으로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신나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인트로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한두달 전에 아빠랑 같이 하이마트 가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인데 그게 갑자기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저는 이런 경우가 몇번 있긴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메이크업 제품이니까 좀 흔하게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메이크업 제품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강 세정기. 광고가 딱 마침 들어와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어,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는 광고가 들어오자마자 아빠한테 바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막더 신나가지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신나게 받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동 칫솔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맨 처음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디 나가기 전에 피부 메이크업이랑 눈썹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입술을 아직 안 했거든요 아까 샤워하는데 깜빡하고 양치를 안 해가지고 지금 양치를 해야 돼요 입에서 약간 똥 치약은 이거를 씁니다 이거는 플래시아 토탈케어 피치민트인데 얘는 벌써 두통을 썼거든요 구취제거용 치약을 샀을 때 진짜 막 이완이 되게 화하고 맵고 좀 그래서 별로 쓰기 싫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얘는 음얘 복숭아 향이 나거든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아무튼 향이 너무 좋고 구취 제거가 되게 잘 되고 일단 그리고 되게 시원한 느낌도 같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 써줍니다. 전동 칫솔 쓰던 게 있었는데 배터리가 다됐는지이 충전기를 못 찾아가지고 전동 칫솔을 쓰다가 이제 1번 칫솔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딱 맞춤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광고제품이 아니고 단순 선물로 받은건데 제가 그냥 쓰는거예요 끝! 저는 오늘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 해서 딱 여기에 입술까지만 바르고 가줄겁니다 쉐이딩도 안하고 그리고 요즘 잘 쓰고 있는 쿠션 얘는 제가 2년 전쯤에 약간 소연템으로 소개해드렸던 헉슬리 쿠션인데 헉슬리 커버 쿠션 오운 에디튜드 화이트 데저트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얘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피부톤이 정말 잘 맞고 일단 커버력은 좀 떨어지는데 본연의 피부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방시 파데, 아니 뭐래, 지방시 파우더 이걸로 마스크 쓰는 부위만 와 근데 이게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웃음>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마스크를 쓰면 진짜 헬이더라고요 집 가면은 그냥 올라와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 그리고 립을 바르고 이제 나갈 겁니다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웃음> 기, 기, <빙. 웃음> 기빙 기빙플리 기빙플리슈얼? 이름을 뭐 이렇게 지었대? 잠깐만 기빙플레저 같거든요? 기빙플레저 얘네가 컬러가 나온 게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좀 매트하고 벨벳 느낌에 좀 레드 베이스에서 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느낌으로 나왔는데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발색해주면 아주 예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얘를 며칠 썼었는데 막 그렇게 지속력이 좋진 않고 처음 발색할 때 되게 예쁜 정도? 처음 발색할 때 되게 예쁘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저한테는 그냥 그 각질 따라서 돌더라고요. 그래서 벨벳 립스틱은 저는 원래 되게 좋아하는 게 각질 부각이 안 돼서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각질 부분에 좀 착색이 되는 느낌? 그래가지고 나중 되면 은 이렇게 약간 좀 겉에만 남는 거그 현상이 좀 돌아, 돌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아리따움 글로우 업 애플 립 틴트 8호 허니 크리스프 제가 요즘 즐겨 쓰고 있는 립입니다. 얘는 절대로 쿨하지 않고 약간 따지자면 웜한 느낌인데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쌩얼일 때 얘만 단독으로 발라주면 자연스러운 느낌? 어쨌든 이런 느낌? 예쁘죠? 근데 제가 막 글로우한 립을 막 요즘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왜 글로우 립을 바르냐면 이게 글로우, 글로우 립에 비해서 얼굴이 통통해 보이는 게좀 덜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옷을 입을건데 입기 전에 저의 화장대입니다 <웃음> 너무 지저분해 진짜 정리한지 얼마 안됐는데 보시면 저의 애장템들이 다 여기 모여있죠? 이거가 그 아쿠아픽 샀던거거든요 구강세정기 두달전에 사가지고 계속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선물 받은거는 성범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일단 광고 들어온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선물 받은 거. 응? 웬일로 사이가 좋다. 웬일이지? 왜 사이가 좋지? 응? 근데 뭐해? 응? 아 어쩐지 마늘이가 고구마 이 머리를 할 때도 자꾸 침 냄새가 나구나 머리에서 마늘. 마늘이 대담냥이 마늘? 맹귀야와 마늘이 마늘 마늘? 어, 이게 불만이 있어 어, 예쁘게 생겼어 진짜 너 미묘야 너는 왜 누가 이렇게 이쁘래 그렇지만 넌 너무 욕심쟁이야 언니들 이겨먹으려고 나하고 언니들 이겨먹으려고 나하고 넌 고구마 같은 고양이 아니었으면 이미 몇대 맞았어 그치 구마야 고구마, 그치? 나 이제 가야 돼. 안녕, 잘 있어. 양파는 어디 있지? 양파? 왜 이렇게 평화롭냐, 얘네만 보면. 갈게. 일단은 지금. 잠시 사무실에 들려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잠깐 들리러 가는 중 그리고 오늘 저가 동지가 생겼어요 강릉에 가서 원래 바로 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강릉 가가지고 원래 좀 심심하게 갈 생각이었는데. 지유라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연락이 갑자기 와서 심심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그럼 너도 강릉 같이 갈래? 이랬더니 강릉 같이 가겠다고 <웃음> 해가지고 이따가 그 친구랑 같이 강릉에 갔다 올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운전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잠시 끄고 이따가 집에 다시 돌아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신나야 가자마자 씨를 싸거라 그래. 아빠 어디야 왜 집에 없어? 어 알았어 알았어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네 오, 오기 전에 전화 안돼 있잖아 아난 집에 있는 줄 알았지 아이 난 전화 없어가지고 나 지금 집이야 뭐 먹자 알았어 아이 빨리 와 아빠 밥 먹었어? 여보세요? 저희 집에 처음 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이거 해봐 엄마이자 뭐? 개, 아, 이거 짱 시원해 어, 예쁘다. 아니, 돌았나? <웃음> 아니, 여기에, 이거, LP판을 사줬었는데, 아빠가 여기다가 또 갖다 놨네요, 이렇게. 안쓸 거면 내가 가져가야겠어. 이사갈 때. 그리고 아빠의 화장실을 살짝 공개를 해야겠다. 이게 진짜 아쿠아픽 찐으로 쓰고 있다는 증거. 지금 바로 온 거거든요? 아빠 방에 안 왔다가? 바로 온데 아빠가 이렇게, 진짜 맨날 쓴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습기차 있는 거 보이죠? 맨날 맨날 채워서 쓴다고. 아까도 막 물어보니까 엄청 좋다고. 아빠의 강추템. 진짜로. 오 치킨 먹었으니까 따름맨을 먹 떡볶이? 니회 네 먹고 싶다 하지 않았어 근데? 낙곱새? 오빠 왜 불러? 먹물어보저오빠한테말 걸지 마. 아주 질이 안 좋은 오빠야. 그게 뭐야? 꼬부락꼬 순천에서 되게 맛있다 했는데, 바로에 있네. 꼬부락꼬? 꼬부락꼬. 그 어디 뭔데, 그게? 그치? 꼬부락꼬 숯불 두 마리 치킨. 오, 이게 뭐야? 맛있대? 어, 우와, 치밥할까? 오빠! 나와보라고! 나와보라고!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응, 자, 덕, 응, 자. 더 불러봐, 너가. 내가 부르면 절대 안 나올걸? 번호, 할게. 번호 있어? 아니, 없어. 010? 음. 뭐야 뭐잖 아니 왜? <웃음> 그럼 왜 <웃음> 그래? 야나 진짜 나도 모르게 010 아빠 온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왜 이렇게 비밀번호 진짜 왜 이렇게 비밀번호 오래 지나했네. 어불쌍하네 머리카락. 이게 여기 있었어? 아니 근데 어떻게 어쩌다가 갑자기 왜 여기 떨어졌지? 그니까어 진짜 어이없네. 예림이 하이. 이뭐 먹냐? 아 이거. 그러니까. 왜왜다람쥐 마냥 주머니에 숨겨놓는 거야? 이지있는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왜 지금 이에서 나와? 아니 이거 뭐라고! 아니 이거 뭐라고! 어? 이거 뭐라고! <웃음> 아니 왜 여기... <웃음> 이거 <이건> 말이 되냐고! <웃음> 나 이제 부산 가. 네, 여러분들에게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음. 확정이 아니라서. 제2의 내 집이 네. 되겠네? <웃음> 야 근데 이제는 우울하다고 오면 못 와. <웃음> 왜? <웃음> 3시간 반 걸리니까. 야, 3시간 반이면 어... 금방이지 뭐. 우리 금방이긴 오늘 오는데도 3시간 걸릴 거야. 차타고 4시간 만이야 어! 생각보다 멀리네 근데 이제 기차가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와야돼 양양에서 아빠 아 아빠 왔다. 왔다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얘네 뭐야 안녕하세요 춥죠? 하이 응. 인사해 <웃음> <웃음> 맨날 브이밖에 안 해? 아빠 근데 왜 이렇게 아, 젊어졌어? 그렇지 그렇 맨날 젊어지지왜 젊어져야 아빠 몇 살이야? 아빠 40살이야? 40대야, 진짜. 아빠 4 0살같아 그러니까 그래, 어디가서 얘기하는 40대. 네. <웃음> 아빠 진짜 왜 이렇게 영해짐?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어려졌어? 머리 파마. 진짜로? 뭐? 응. 아니, 거, 거, 아니, 거, 아니 거. 봐봐? 진짜 머리카락 씻고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 지우가 이거 줬어 응. 지우의 선물을 소개할게요 아빠는 좀 빠져야 되는데 안돼 아빠는 좀 빠져야 돼머리 지우가 그리이트에서 일하거든요? 아그 있잖아 내가 그 고데기 근데 이게 뭐냐, 아빠 씨. <웃음> 내머리이 머리카락 <웃음> <내> 머리카락 <웃음> <웃음> 고데기 할때그 고데기를 공동구매로 샀는데 너무 좋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가 일하는 그 친구가 지유예요 저 여기 거 샴푸 쓰거든요? 근데 이거 샴푸 쓸 때마다 사람들이 냄새 엄청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 마스크팩 두피랑 머리 같이 하는 건데 샴푸하고 샴푸. 마스크팩하고 이거는 응. 언제 써? 이거는 응, 일주일에 한 번. 샴푸 대신에. 나 여기 거써 아빠. 여, 얘네, 얘네 회사 거 샴푸 맨날 써 나. 근데, 근데 성범이가 다훔쳐다 성범이가 <웃음> 근데 맨날 가져가. 뭐 훔쳐가. <웃음> 아 잠깐만 여기서 모집 공고를 해야겠다. 네 아이디 적고 여러분 혹시 공짜로 약간 탈색하고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 염색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웃음> 여기 LL, 적힌 아니 이 사람 말고 여기 적힌 <웃음> 여기 적힌 <적긴> 아이디로 <웃음> 잡지 촬영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스타랑 이렇게 홍보물로 쓸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신기. 아까 처음에 내가 말했거든. 근데 아빠 이거 진짜 찐이지? 아빠가 이거 사달라 했었잖아. 음. 근데 이게 광고가 들어왔다니까. 근데 음. 어쨌든 원래 이 기회 그게 이 기획관이 원래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 기존에. 근데 이거 안 보여주고 그냥 아빠한테 느낀 점을 말하라고 하면 아빠 이 기획관대로 말할 거라나 왜냐면 나도 써보고 느낀 점을 얘기한 거라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 한번 이분들에게 영업을 해봐. 어느 분들한테? 소중이들한테. 어. 아빠가 진짜 좋아 이거를. 음. 아..뭐라 해야 되나? 참고로 이건 제겁니다 아..일단.. 좋다? <웃음> 아 이거라서 그런게 아니라 좋다 음. 일단은 좋다 난 양치를 할때이몸 음. 사이에 낀게 다 빠진 줄 알았어 그걸 안쓰다가 이걸 막상 내 지인이 쓰는 걸 한번 써봤어 이 세면대 안에다가 음..하면은 진짜 더러운 이물질이 빠지는 거야 이 사이에 박힌게 음. 그런 그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거구나 음. 써야되겠구나 <웃음> 아뭐돈 받았어? 혹시? <웃음> 여기에, 거, 여기에 여기서 돈 받았어? <웃음> 아니, 어, <써이> 되겠구나. <웃음> 아니 돈 내가 받았는데 왜 음. 아빠가 광고해? <웃음> 아빠 아, 이거 선보이주려고 아, 이건 내 거고 성품이건 어, <웃음> 집에 있고 근데 오빠 주려고 뭐, 뭐, 뭐 그랬지 아 싫어 싫어 어 이게 내가 막 광고를 해안 받았는데 음. 아빠 쓴다고 어 이거 저희 아빠가 진짜 좋아해요 이러니까 어감사하다 그러면서 아버님 이거 드리라고 이러면서 아빠 드리라고 이거 주셨거든? 음. 저희 아빠가 매번 전동칫솔을 쓰시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아시고 이거를 보내주셨어? 까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응. 응. 충분히 전달이 됐어 응. 그어참 그만해 뭐? 내가 이게 왜 이걸 써게 됐냐면은 응. 이 생선 회를 먹다가 응. 가시가 잇몸에 응. 살짝 베겼어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응. 치실도 안 되고 응. 다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걸 빌다가 했어 응. 진짜 빠졌다 어... 이게 물이 세거든 이게 그 처음 안 하시던 분들은 처음에 하면은 아프지. 잇몸에 아프진 않지 아 아프진 않아? 물이 자극을 시키니까 아프진 않아 절대 잇몸에 응. 약한 사람들은 이제 피가 날 수도 있어 아... 그럼 아무 관계가 없어 어떻게 아빠 관... 나 진짜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 <웃음> 아니 근나 그게... 내가... <웃음> 진짜 아빠 이게 응. 이 브랜드 측에서 그 말을 해줬거든 똑같이 응. 그럼 어떻게 이 말을 똑같이 해? 나 너... 진짜 일도 아빠한테 한마디도 안해 직접 내가 그걸 아니까 근데 그게 그거래 처음 쓰는 사람들이 피가 나는 경우인데 이거는 원래 있던 염증이 터지는 응.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이것 때문에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잇몸에 응. 이제 찌꺼기들이 끼어 있고 이러면 스케이밍 할 때도 피나잖아 응.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그냥 아무. 관계가 없대. 대박이지? <웃음> 이거 아주 아주 쉬운 물채워야겠 도망갈거야 우리 잔량 좀 있었네. <웃음> 아니, 방금, 방금 뭐 이거 물 채우자. <웃음> <찰라기. 웃음> 겨울에는 보장성. <오>, 응. <웃음> 모자이크해야 돼. <웃음>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네 아빠로 분량을 이렇게 많이 채울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아빠가 너무 찐텐으로 지금. <웃음> <웃음> 내가 지금까지 양치를 그래도 꼼꼼하게 한다고라고 했는데. 단점은 없어? 단점 단점 난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진짜로? 단점이, 그 정도야? 난 단점이라는 게물 음. 용량이 좀 음. 작을 때가 있어. 아. 작. 그런데 이 양이면 사실 충분한데 난 어떨 때는 한번더 하거든. 응. 음. 물한번더담아아 그럴 때더 번거롭다 그래, 그건 그 음.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 뭐 그건 단점다 근데 요게... 굳이 꼽으라면? 그렇지 꼽으라면 너 음. 어, 그거 정은 하기 잘한 거 같아 나나. 어 알겠어 아빠 입금할게 음. <웃음> 그 아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마침 산 건데 광고가 들어오니까 나한번 써봤으니까 그걸 알지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게 화장품이면 내가 써보고 있다가 광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음. 근데 이거는 구강세정기잖아 저게 저기... 응. 음. 음. A.S.M.R. 요렇게 얘들아, 이 손이... 거꾸로 됐어 <웃음> 어, 이게, 이기 어, 이게 글씨야. 근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조금 피곤합니다. 그래서... 잘자. 먼저 들어갈게요. 요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웃음> 아니, 아빠 예능건 무엇? <웃음> 아빠, 잘자. <웃음> 아니, 얘는 뭐 이렇게 뭘, 뭘 시켰길래. 무슨 출발야 무슨 치킨이 3만 원이나 돼? 안 먹을래? 야, 소금 꼬이는 뭐지? 맛있겠다. 뭐라고? 꼬꼬무? 꼬꼬꼬무? 꼬부라꼬. 아, 꼬부라꼬. 제대로 꼬부라꼬. 아, 숯불. 숯불 두 마리 치킨. 야. 저는 콜라를 먹을 거예요. <웃음> 왜? 음, 오늘은 기사님이 화가 안 났나 봐. 안 흔들어졌네. <웃음> 야, 이거 살안 찐다. 아 이거 진짜 개 쪼지어. 제 이거 살안 찐지 진짜. 응. 한 입만 먹어. 응. 음, 아, 엄청 많아? 음, 어, 건강한 맛. 응. 구멍 응. <웃음> 콜라. 응. 하하.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우와. 고 가. 근 근데 소금구도 맛있어. 얘들, 응. 이거 진심 잘안 쪄. 응. 어, 양념만 한... 먹지마 이거 이거 하나씩만 먹고 안 먹지. 그냥 이거 한 응. 먹어. 그냥 이거 두개 먹어. 이거 한개 먹고 안 먹어. 이거 <웃음> 먹고 싶지. 응. 개일 맛있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응. 이번 달에 집 내놓고 아 부산. 그다. 나... 빨리 나가면 그 날짜 맞춰서 가려고 음. 집 구해서. 국내는. 네. 알아? 알아? 강릉 도보지. 네 마린시티 알아? 아 알아. 그래? 몰라. 그런 거 없잖아. 그런 <웃음> 거 없잖아. 있어. 범인의 집이랑 가까워? 응.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겠어. 응. 범이보다 더 많이 볼걸? 그치. 응. 맨날 그러실 거 같은데? 맞아. 난 좋아 근데. 아. 근데 혜진이 언니가 오늘 나한테 근데 진짜 가는 거야? 범이면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가지 말까? 이랬는데 갑자기 우울해져서 마음에 준비하려고. 나한테 슬퍼다 뭔가 나한 슬퍼 홍범한테 말했는데 아 김포에 여자친구 있고 부산에 남자친구 있어서 골라하겠네막 이러던거야 <웃음> 근데 <웃음> 수진 진짜 여자친구임 아니 왜냐면 거의 네 일출 그 일상의 일 반이잖아 근데 나 부산 갈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안 갔던 이유가 수진이 언니 때문에 안 간거야 그러니까. 수진이 언니 못보니까 슬프겠다 맞아 근데 저게 되 될걸? 근데 수진이 언니 <웃음> <얘기는 웃음> 말고 아니 그게 이게 뭐냐면은 요즘 맨날 맨날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다보니까 이게 약간 구강 위생에 조금 더 신경쓰게 되고 더 찝찝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좀 이걸로 이제 좀 구강 위생을 좀 챙길 수 있어서 진짜 거짓말 안하고 광고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썼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써줘야 돼 진짜 카메라면 열일하시네요.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제, 저도 이제 광고가 들어와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치과 선생님들이 유일하게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제안이 왔을 때아 이거 보고 아 이거는 소중이들한테 진짜 자으신 가지고 소개시켜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좀꼭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광고 아니었어도 추천을 했을 거예요. 음음! 음, 음. 음 음 보여줘 보와개 음. 시원해 진짜? 너 이따 써볼래? 스케일링할 때 냄새 나는거 뭔지 알아? 음. 찌꺼기 냄새? 음. 그다남 뭔지? 음. 음. 이게 뭐냐면 음. 맨날 양치하고 나서 쓰니까 음. 그럴 때는 생각보다 많이 막 이런게 없었는데 지금 양치 없이 하는게 처음이거든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치킨 먹고 하는건데 진짜 너무 시원해. 양치를 안 했는데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시원해. 이거 뭔지 알지? 양치하는 이유가 찌꺼기 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로 찌꺼기 다 빠지는데. 음... 양치로는 오히려 안 빠져. 양치하면 은 그냥 이런 것만 닦이고 거품만 나오잖아. 근데 너무 시원하다. 나 오빠 교정했었는데 이거 사줘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광고 받고 나서 후기도 좀 본격적으로 찾아봤거든요. 광고 받고 나서 찾아봤거든요. 살 때는 좀 충동적으로 사고. 근데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치과에 쓰는 돈이 훨씬 줄었을 거라고 좀 그런 말들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접 써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그리고 이게 광고도 광고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 샀던 거니까 진짜 20년에 제일 잘산템중 하나? 어 이걸 진짜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20년 자, 제일 잘산템 근데 닦아도 깨끗하지 않아? 이걸로봐뭘라는 <웃음> <해보라는> 거야? 응? <웃음> 여게기강남네 <왜 웃기? 웃음> 음, 라미네이트를 했잖아요? 음. 근데 라미네이트를 하, 하고 나서 양치질을 할때더안 빠진단 말이에요. 와나 처음으로 오늘 약간 진짜 신세계 경험한 이렇게 흥분했어. <웃음> 그게 아니라 원래, 원래 진짜 이게 양치질을 하고 하면 그래도 뭔가 이제 이 물이 닿고 양치질 칫솔이 닿으니까 그런 느낌 덜한데 먹고 바로 하니까 너무 신세계다. <웃음> 너무 무서워 진짜. 나 <웃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아 아니, 근데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아나이거 사야겠다. 괜찮지? <웃음> 야, 얘네가 내가 리얼리 영업 많이 당하잖아. 응. 근데 이것도 영업템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 야, 너무 개운해. 지유도 한번 써보라 할까? 너무 좋아. 지유 한번 써보라 하겠다. 오빠 이거 한번 이거... 쓰면 절대 못 벗어날 것 같은데? 이거 봐, 교정한 사람들. 교정한 아니, 사람들... 네 광고비 받았어 혹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진짜.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아니, 아 혹시 나 몰래 광고비 받았어? 아쿠아피카한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오빠랑 갈비탕 먹으러 가면 오빠가 그렇게 응. 고생을 하더라고. 갈비 그 껴가지고. <웃음> 아니, 진심 이거 설정 아닌데 예림이가 갑자기 써보더니 찾는 중이에요. <웃음> 봐봐. 진... 이것도 비닐가 빼야 돼. 맞아, 뭐 봐. 그... 안녕, 이제. 갈게요. 생활됐어. 오, 싱글스. 빠이.